안녕하세요. 싱어송라이터 최유리입니다. 다가오는 12월 15일 우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담은 저의 두 번째 미니앨범 우리만은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그냥 찾아뵙기 너무 아쉬워서 온라인 미니콘서트를 열어볼까 합니다. 저의 온라인 미니콘서트는 미니앨범 우리만은 발매일인 12월 15일부터 18일 오후 6시부터 쇼파르 뮤직 유튜브에 클립영상으로 한 곡씩 공개될 예정입니다. 열심히 준비한 앨범과 온라인 미니 콘서트인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되어 따뜻한 곳에서 즐겨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영상의 상세 설명을 꼭 참고해주세요. 그리고 저의 온라인 미니 콘서트와 더불어 12월 15일에 발매될 미니 앨범 우리만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안녕